상금 10억? 어, <웃음> 뭔데요 뭔데요? 어, 뭐가 10억인데요 음 이거 봐봐 무려 북극에서 살아남기 총상급 10억이래 이 정도면 우리 집대출금도갚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살수 있는 돈이라고 어, 그럼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어, 근데 옴 여기 온도가 평균 온도가 영하 30도래요. 사람이 견딜 만한 온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알바야 10억이면 영하 30도는 무슨 50도도 뭐? 버틸 수 있어. 다들 가는 거야, 알았지? <웃음> <웃음> 역시 여보라니까 돈만 보면 아주 눈이 돌아가서 말이야. <웃음> 10억이면 로블록스 현지 로벅스 부자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살아남는데 가지! 좋았어 이에 e 맹 가족 북극으로 가는 거야! <놀람> 자 모두 모이셨으니 뭐 공지 한번 하겠습니다. 이 강렬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는 단한 팀만 우승 상금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인당 가방 한 개에 넣을 수 있는 물품은 마음대로 넣으셔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오 우리가 꼭 1등해요 음, 음, 음. 처음에는 전략이 중요해 전략이 모두들 모여봐 음, 작전회의 시간이야 무턱대고 바로 행동하다가는 좋을 게 없어 심착하게 행동해야 돼 역시 여보야 이럴 때만큼은 머리가 잘 돌아간다니까 음, 오래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니까 처음에 식량과 우리가 추위를 피할 곳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일단 식량은 리아가 챙겨오긴 했는데 말이죠 음, 이거 아직은 안돼 우린 적어도 여기서 한 달은 넘게 살아야 된다고. 어? 일단 해가 저물고 있어요. 당장에 추위를 피할 것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딸랑 방구국만 아빠를 닮아서 참 똑똑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빨리 움직여서 추위를 피할 것을 찾아보자. 오스, <웃음> 오스, 출발. 출발. 저희가 꼭 1등할 거니까 잘 지켜보세요. 누가 더 오래 살아남는지 이제부터 대회 시작이니까! 어디다 어? 말하는 거야? 저기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지 선전 보고 하는 거야 자 우리 빨리 추위를 피할 곳을 찾아보자 음, 음. 여기는 호수가 얼음 근처라 물고기를 먹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적절하지 않아 너무 뻥 뚫려 있어서 바람도 많이 불고 너무 춥단 말이지 음, 그러게요 아이, 뭔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뭔가 집 같은 곳이면 좋겠는데 여긴 너무 춥단 말이죠 에휴, 그래 슬슬 추운데 불도 피워야 할것 같고 빨리 찾아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그나마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여기로 하자 진못 참겠다 아빠 그 손에 있는 그 작살 좀 줘봐요 여기 망둥어 한 마리 좀 잡게 아니야 여기서 잘수 있어 다들 가지고 온삽 있지? 다들 그 삽으로 눈을 모으도록 해 어? 눈? 눈집 일명 이글루 집을 만들거야 모두 빨리 움직여서 저녁이 되기 전에 이글루를 만들자 음 알겠어요 오씨 오스는 뭐야? 아까부터 오늘의 쓰레기니? 아빠 문진이세요? 알겠다는 일본어예요. 음, 빨리 하기나자, 빨리 눈 모아. 이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 아우 추워. 아, 손 싫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을 뭐 해야 돼? 쌀아, 쌀아, 쌀아 쌀아만 들야죠 앙, 안 앙, 아 벌써 해가 졌네 아, 빠다 모았어요 그래, 나한테 눈물록고줘 아이, 니쾌 왔어, 이렇게 꽝꽝 뭉친 눈물록으로 이글루를 줘야겠다좀 크게 지야겠지 내면에서 잘거니까 말이야 네 음. 이쁘게 지거야 저는 계속 눈을 뭉치고 있을게요 그래 눈 블럭을 더 주라고 네 여기 있어요 좋았어 여기 한번 지워볼까 그래도 오늘 다행이야 눈이 안 내려서 말이야 아빠 거짓말같이 눈이 내린 거 있어요 아, 빨리. <웃음> <웃음> 알았어 빨리 만들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여빨다 빨리빨리 빨리고여빨리빨빨빨빨 아, 내이 구레 들어다니 내가 말했잖아요. 이 구석 지어야 뭐, 한다고 지붕이 네. 무너져 내렸어. 아빠는 실패작이야. 아빠는 실패한 가정인 거지. 와, 됐다. 조금 <웃음> 못생긴 이글루긴 한데 그래도 들어가면 들어가 볼까? 아빠 차가 빨리 들어와봐. <웃음> 어? 와 여보! 여기다가 불을 지펴줘 이제 아유 그래요? 음. 촥. 아, 따뜻하다 어 그리고 제가 침낭을 가지고 왔어요 침낭을 갖고 왔다고? 네 좋다 좋다 그럼 따뜻하게 잘수 있겠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여기 와서 한 끼도 못 먹었어 아 이거 어쩌면 좋지? 음 아무래도 내가 앞에 겨울 토끼가 사는 거 같은데 토끼 좀 잡고 올게 아 네. 그래요 오늘은 토끼 구워 먹자 모닥불에 토끼를 구워 먹어야지 오늘 토끼 구기먹어야 쫄깃한 게 맛있거든 야 우리 집 밖에서 보니까 진짜 네. 개집 같아 <웃음> 이걸로 같지가 않아 <웃음> 어 토끼다 토끼! 잡았다 여가 뒤에도 또한 마리인데 눈 속에 숨어 있었어 오케이 오 토끼 이거 또 있네? 오케이 맛있겠다 오늘은 모닥불에 구워먹는 토끼고기다 여기다 구워먹자 우리 와 네. 아빠 야만인이다 여기다가 토끼고기를 구워먹는 거지 야. 토끼가 왜세 개예요? 아빠는 안 먹게요? 응? 음? 아, 괜찮아 미아는아 다이어트인데 <웃음> 아, 네? 리아야 이제 침낭 좀 깔아볼까? 예 우리 자야지 이제 침낭이 침량. 안 깔아줘 아 그래? 어, 오 됐다, 됐다. 아. 눈 속에다 깔아야지 따하게잘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겠는데? 괜찮아? 오으로 누우면 큰일 나겠는데? 아, 좋네 안락하네 안락하네 안락해 한번 누워봐 어떻게 자는지 보게 아, 야 안락해 <웃음> 안락해 아빠 야. 다리 너무 싫어요 좋은데, 야눈 치우고 그래 그래 그래. 어 토끼 왜? 토끼 고기 다 어디 가서 누가 먹었어? 엄청 어? 먹었어. 아이 그래? 엄마가 두개 먹었네. <웃음> 여기, 여기 두 개나 먹으면 어떡해? 하나 하나는 엄마 거. 음, 그래 맛있게 먹자. 우리 음. 이제 꽤 그럴싸하게 이글루도 짓고 불도 지피니까 꽤나 아늑한데? 그치? 응. 음. 바람도 안 들어오고 따뜻하다. 그치? 먹어요 음. 여보 이게 바로 나야 남자 인니어맨이라고어 처음부터 이걸로 안 무너뜨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지 <웃음> 그래 우리 가족 추위에서 오래오래 버텨가지고 10억은 우리가 따자고 알겠지? 네 음, 음. 자 이제 토끼고기 먹자 네 음, 염염염염 음. 맛있 <뇨력 뇨력> <웃음> 미아야 너무 춥다 문 닫아라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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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굴루에서 추위를 버티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완전 여기 냉장고야 냉장고. 아, 그러니까. 어, 안 되겠다 너무 추워. 안 되겠다 우리 나무를 모아서 나무 집을 짓는 건 어떨까? 좋은 거 같아요. 그치 그게 어, 좋은 거지. 집... 어 눈이 오, 막 집이 무너진다. 어 눈이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린 나빠. 자 그러면은 우리 나무를 모아서 나무집을 진짜 어 너무 추워 오늘 이러다가는 한 달이 뭐야 내일 당장 집으로 녹 하겠어 추워가지고 추워. 어,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웃음> 어디 나무가 음음음 음. 음, 음? 여기 나무가 제일 괜찮네 때마침 쓰러진 나무야 어, 그러게요 음, 내가 도끼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걸로 나무를 캐서 한번 집을 지어보자 그래요 자. 자 그러면은 당신은 근처에 뭐 먹을 거 있는지 요루랑 리아랑 한번 찾아보도록 해 기준은 yeah. no. 싫어 그래 요로르는 그냥 여기서 눈사람이나 짓고 놀고 있어 공주는 놀거야 그..그래 여기 어. 놀고 있어 그러면은 리아랑 어..여보가 다녀와 그래 리아야 가자 네 조심히 다녀와! 어우 추워 다녀와 너 피터스 나오면 음. 아 짜증나네 너도 따라와 아니 또 따라오라고 아 리아야 뭐해 빨리와 자 그럼 나무를 캐서 나는 집을 짓도록 해야겠다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오오 아야, 아. 음. 오! 아, 그래도 여기 먹을 수 있는 게 있네! 이베리나몇개 가져가야겠다. 요리야 이거 챙겨줘봐. 음. 네, 어, 엄마, 여기 버섯도 있어요. 우와! 어? 엄마, 엄마, 먹을 거예요? 그래, 이것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맛있겠다! 아, 배고팠는데! 잘 됐네요! 리아야. 조심해야 돼, 이런 깊은 산속에는 야생동물이 있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안돼 야생동물! 어이! 그래, 북극에 있는 곰이라든지 굶주린 동물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 알았지? 북극곰 보고싶다! 조용히 좀 해, 엄마가 조용히 하라잖아넌 뭐야, 넌 곰이 안 보고 싶다는 거야? 곰돌이? 그래! 하얀색 곰돌이! 안 보고 싶어! 어이.. 억했다곰 보여줘! 곰! 아이.. 얘들아.. 제발 조용히.. 응? 곰! 곰! 보고 싶다! 곰은 어디 있어? 곰 보여줘! 곰은 그, 그 어떻게 울지? 바보야.. 그것도 몰라? 우엉이잖아! 그래? 우엉! 우와 고비들아 짱지였다 어어어 얘들아 도망쳐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어 쓸리잡기다 와아 이만하면은 집도 잘 지은 거 같은데. 가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러나? 야뭐 빨리 도망가요 빨리 빨리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어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저게 저 살았다 오오 도대체 뭐야? 에, 먹이 뭐예요? 곰이었어요 아무래도 여보 여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음, 북극곰이 이 꼬마 야생동물 있는 거 보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어 에, 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생명이 중요하지 집으로 가요 그래 그래 근데 리아는 어디있지 어? 리아? 어어내 정신 좀봐야야 그림 그림 그림 우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